야 카메라가 흐려지는데? 야 카메라 이거 왜이래? 형 열심히 하지마 짜피죠형 지금 생각에 너무 마음이 설렌다라고? 1 7만이라고 길이 왜 이랬나? 내가 맞는 게 그렇게 좋아? 그러면 여러분 추억을 위해서 단장 가보고요 두 번만 맞고 두 번만 이길 수도 있어 씨. 두 번만 쳐맞으면 그 다음에는 테리 넣어볼게요 그래서 오늘 사방격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마 인마... 공격력 그냥 무난하게? 반격딜 더 세게 뽑으라고 그렇게 해보자 근력마멜이 낫겠지? 그래도 여기는 그대로 냅두고 인마는 얼마 인마 흡혈률 높으면 이제 때릴 때 피가 계속 쫙쫙 차니까 그럴 일까지 잘 가겠나마는 내가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고 자신감이 조금 떨어지네요 자, 엠마가 템 끼고 있고 단장 멜리 캬, 우리 단조를 템을 뭐 줄까요? 그래도 생실이 낫겠지? 맹철? 맹 터져버리면 어떡하지? 형 자신감을 가져 야못 먹어도 고? 코스틴 바꿔달라고? 오케이 우리 단장을 추억하는 거니까 우리 옛날 단장 옷입을게 진짜 오히려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느낌으로 안경을 대원 그래 내가 옛날에 좋아하는 단장 모습이잖아 이게. 이제 구스마일이랑 뭐 닮았다고 우기면서 그때 안경 형 열심히 하지마 짜피저형 질생 생각에 너무 마음이 설렌다라고? 야 카메라 가 흐려지는데? 야 카메라 이거 왜 이래? 내가 얼마나 지금 가엽스 보이면 지금 카메라가 이런 연출하고 있어? 자어 크리스마스를 위해다. 성물 있어요? 성물 있나 본데? 아 무섭다. 야 우리 단장 인챈트 헤일즈 한번 보여줘. 마. 어림없다. 빡카메0 0만 칠천 명만0천 인챈트 헬 플레이즈. 3만 6차 치 봐봐 어치 봐봐 크크크가왜 그, 그, 그, 벌써 나오지? 아올 반격을 바해서 3개다 사람이면 안칠 거잖아 그러면 그럼 우리 다 날리는데 AI면 그건 보자 3 반격 때리는 건 AI일 때 보자 안칠 거야 어차피 저 사람이라서 세상이 만들고 있는데요 여러분 나 죽은 거 같은데? <웃음> 아 내가 반격 두개 잡아버렸네 아 시, 시간이 너무 없었어 합칠 걸 이거 합치고 갈걸자 우리 단장 필살기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초 이끄죠! 예, 할수 있다 야안 치잖아 계속 방귀 잡으니까 그지 우리 단장 방귀 맞다 단장 방귀가 맞다 턴 제가 아니지 계속 잡고 있지 오케이 좋아요 이때 기절시킬게요 기절시키고 좀더 때릴까 무섭거든 나요렇게 할게요 이렇게 자팡 커치아 답장 17만이라고 뭐이이왜 이렇노. 17만 밖에 안 나와나? 필살기인데, 그래도. 지금 그래도 기절시켜놨어요? 여러분, 크릴, 크릴, 크릴덱 상대로 이기면 대단한 거다. 크릴덱은 여러분, 랭킹전 동상 세워진 거 보면, 인기, 랭킹 1, 2, 3이 아직도 안메리 있는데도 크릴덱 막 동상에 서있고 이러거든. 크릴덱 진짜 겁나 무섭거든요. 성물 있는 크릴덱은. 리뷰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고. 자, 두턴 기절이었구나. 오, 좋다. 좋은데? 이렇게 필살기 만들고, 이렇게까지 할게요. 어때, 어때? 어때? 자, 차단 한번 걸고요. 자, 절삭 비해 한 번. 빠바바바밤 하고 필살기 만들었어요 우리 이제 한번 맞아볼게요 빡! 우와 우리 사리엘 우스 속에서 맞아가지고 어? 사리엘 삭제됐구요 자 그래도 있어요 우리 또 반격도 있습니다 반격도 있어요 우리는 바로 사반격 덱입니다 자 가자! 이거죠! 빡사우 빡사오! 서만 액션 일단 단장을 오랜만에 본 것만 해도 정말 행복하고요 행복해서요 이거 전체 필살기지 전체 돌진 빡하웃 투잡 보고 죽겠지? 설마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것까지 죽일 수 있으려나? 못 죽일 것 같은데? 역속이라자 가자! 야야야야 야, 내가 멜리의 스승님이다 3 7만 오죠? 어? 총수! 21000이구요 맹, 맹철 줬는데, 맹철. 자, 역속이라서 그래요, 역속이라서, 역속이라서. 펴야, 치마바 임마. 아, 못 죽일 거 알았으면 그냥 한장 던지고, 요, 요, 선생님, 선생님으로 받아냈으면 받아냈을 것 같아, 우리 선생님은. 그지? 미안합니다. 이게 제가 우리 단장의 딜을 너무 좀 기대했던 게 아닌가. 자, 아, 아, 아, 너무 아파요. 아, 아, 죽어버렸어. 이상하다. 되게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왜 이래? 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자, 이거 이제 피사기 만 단장 피사기 또 만들었어요. 단장이 오늘 캐리합니다. 단장이 캐리합니다. 야, 이거만 니네 자세지 우리 자세 자세 해제 있다, 자세 해제 있다. 단장아 이 정도 잡을 수 있지? 피사기 이어 나갑니다. 단장아 가자. 복. 십만. 어? 십만. 맹철이라서 그래요. 아, 맹철이라서 그래가 아니고 역속 역속이라서 그래요. 저, 가자. 간자 푹, 푹, 푹. 17000. 단전 피가 많아서 그래요, 이거는. 피가 많아서. 이유가 좀, 높... 이유가 좀 많나? 치 봐봐! 어, 켜야! 켜야! 필살기 쓸수 있겠네? 필살기 쓰봐! 안 쓰겠지. <웃음> 와, 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웃음> 어떻게 해야 되지? 어이 샤워, 여 아, 아. 아. 단전, 넌살수 있어. 좋아요. 자, 이번엔 한 번만 치 봐봐. 그렇지! 간다! 가자! 봤나? <목소리도> 뭐어안 죽었나? 안 죽었나? 거의 피, 야, 유튜브 강 아니, 아니에요? 이거 죽일 수, 있... 야, 자세, 야, 자세 또 잡아. 자세 또 잡아. 치마아치마아 자, 갑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So, 6만 0천 이라고요? 6만 6천 인데 여러분 6만 0천 우리 단장 막 위에 불 붙어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눈물이나 저거라도 잡아야 되겠지? 이거 안 죽는다 야 단장 이 정도는 잡을 수 있겠지 네, 솔직히 피 6만 이천 6만 0천못 잡겠네? 2만 0천 이라고요? 2만 0천 생칠로 바꿀까 생칠로 마블이 가시죠 그래서 마블하면 죽었다 이러서자 잠깐 잠깐 알았어 알았어 딱요네판만더 해보고 마무리합니다 단장 생칠로 주고 맹철조도 딜이 안 나오거든 지금 생칠로 주고 찐으로 가봅니다 아 방금 찐이었나 <웃음> 진짜 찐으로 갑니다 이번에 자 각성 모드 각성 구스 출발입니다 어안 메리도 잠깐만 안안 <웃음> 메리예요 AI면 좋겠는데 인사 한번 건네볼게 AI제 아 사람이다 아 AI면 자세 3개 잡아보겠는데 여러분 AI가 아니에요 <웃음> 잘가요 내 사랑 아 이게 AI면 진짜 내산방격해자3명에서 반격 다 치는 거 어때 생각만 해도 빡오 5만4천 잘 나왔는데 딜빡 웃에서 웃치다 보니까 빡 5만3천 안멜올 거거든요 빡빡 빡! 견뎠는데 빡 38000원 어때요 여러분 이 정도면? 어? 더원형님 잡겠는데? 이거 우세속이라서 안만 그래도 이거 잡을걸? 안만 그래도 잡을걸? 빡! 못 잡나? 야못 잡는데? <웃음> <목소리> 내가 이거 못 잡을 줄은 몰랐다 우세속에서 잡는데 고독한내인생 네 그래도 이 정도 찐댁이랑 지금 긴장감 있지? 여러분 긴장감 있어요? 그 자체가.. 오! 잠깐만요 <목소리> 쳐 커져! <목소리> 풀카운트! <목소리> 쳐! 가져 <커져>! 커! <목소리> <목소리> 좋았다! 봤나? 야, 요거는, 결. 어? 봤나? 와, 점, 뭔데? 와, 점, 뭔데? 이거, 우리 구찌님인 것 같은데? 구찌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내가 보니까 써줬는데? 그지 써준 거지? 써줬지? 고맙다, 고맙지? 고마워요. 이거 우리 단장, 와, 돌았다. 단장 반격 봤나? 겁나 세제. 아, 이게 사리엘 리뷰인데, 맞다, 사리엘 리뷰. 아, 다, 우리 단장이 너무 빠졌어. 자, 그래서 이번에는 드디어 찐덱 나옵니다. 찐덱찐으로 요즘 쿄도 많고 이래서 자세 잡을 때디버 풀라고 스타로스 앞으로 나오고, 나오고, 아니니까 그러니까 쿄, 저기, 테리를 넣자고 그랬지? 아까 맞다. 테리 해볼게요, 테리. 테리가 상당히 좋은 친구입니다. 성물 있거든, 테리 성물. 성물까지 있으면 테리가 이것이 진정한 반격대를 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테리가 봐봐 성물에서 자신이 자세 스킬 사용시 자신이 걸린 디버프 효과가 해제되고 면역은 아닌 것 같고, 해제는 있다그 다음에 모든 능력치 20% 증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해보면 PVP에서 아군턴 시작 시한턴 동안 남은 생명이 가장 많은 적군에게 이거 그래, 그래, 그래, 그래. 피 많은 상대 한명 능력치 감소, 능력치 감소도 있고. 나이스 가이, 나이스 가이. 그러면서 크랙슛 자세 치해가지고 누가, 누가 맞던 날아가는 반격 필각 그 다음에 올 간격 필살기 요렇게 나갈 수가 있다는 거그 정도입니다 자 사반격댁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사반격댁이다 사리엘 리뷰 맞아요, 여러분. 사리엘. 아, 어, 어, 믿고 보셔도 좋아. 사리엘 리뷰야. 반격 멤버 중에 한명인 거야.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찐 리뷰예요. 사리엘은 반격로로서의 어떤 역할이 있다. 사, 사, 반격을 하라는 건 아닌데, 제의 어떤 성향이 반격 캐릭터에 좀 있지 않나. 이거. 어, 잠깐만, 이거 좀비, 좀비지? 너 좀비지? 아, 좀비, 금마, 좀비 메라스큘라. 어, 씨, 무섭네? 사람인가? 자, 인사 한번 해볼게요. 사람이면, 사람 아니면 삼자세 한 아, 사람이다. 왜 계속 사람이야? 미치겠네. 제발 좀요. AI한테 3 반격 한번 치보자고, 이씨. 자, 근데 스킬 안쓸 거예요. 쓰면은 2 반격 나가거든. 야, 필살기 만들었는데? 아, 진짜 재미없게 이리지 말고. 이거 와, 또 유튜브 보는 분이구나. 보니까. 아니, 지금 우리, 어? 튕겼다. 야, 필각할 수 있었어. 필각하고 나 자세, 자세 많았다. 넷마블이 중단시키네, 이걸. 야, 마블아, 잠깐만, 너. 야, 형, 형 질까봐, 너. 나형 자존심, 너, 형 질까봐 껐어? <목소리> <목소리> 다리가... 형 위험답시고, 머리야. 그일 날뻔 했다. 다리 끊은질뻔 했다, 임마. 조심해라. <목소리> 혹시 진짜 좋은 택 나오면 저한테 좀 제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영상 댓글에, 어, 요거 찐 택, 사리찐택 나왔다 하면 제보 주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요. 자, 또한마리를 만났어요. 또 아까 뵌분 아니에요? 좀 영상 각좀 봅시다. 혹시 이거 삼, 삼방격 하면 치주실라나? 아까 치주신 분 아니에요? 제가 삼방격 잡아볼 테니까 한번 쳐주실래요? 제가 영상 한번 부탁한다. 진짜 한번, 한번만 진짜 쳐, 줘봐봐 한번만 쳐줘봐봐. 우리 영상 각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탁 한번 부탁드릴게요. 삼방격 산반격, 드디어 삼방격을 잡았습니다. 제보 제발, 한 번, 한 번. 이렇게, 해, 해, 해주면 안 될까? 전세기 같은 거, 전세기. 한 어, 뭔가 올린다, 올린다. 전세기 전세기야. 자, 올라가고요. 자, 옵니까? 아 유튜브 각좀 잡아달라고. 나 진짜 울고 싶다, 진짜. 오늘 유튜브 각 나오나? 이래가지고. 안 해줄 거면서큐 잡아가지고 말이야. 그거 한번 해줬으면 진짜 오늘, 어, 채팅창 이제 응원 박살 났을 때 난리 났을 텐데. 선반격 한 번만 더 진짜 보고 싶은데. 큐 잡으실 거면, 다음에 또 저거, 예? 저격 큐 잡으실 거면, 3 반격 한 번만 보여주실 분한 번, 없나? Q 한번 잡아봐봐, 그러면. 어? 지금, 이런 예능대 그 찐대로 두드리패서 그래, 기분이 좋겠어요? 오! 와! 오! 오! 오우 와우 이봐봐 이 기분 많이 좋아요 이제 시원하니 아이씨 자 우리 아직 산방기억댁 살아있습니다 아, 산방기억댁 힘들다 유튜브로 산다는 거 어디라서 내가 책한권 낼까 유튜브로 산다는 거 때론 내가 채맞아도 모두에게 기쁨을 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유튜버다 야책 완전 불티나게 안 팔리겠는데 책한번 내가 쓸까 아 불카운트 어아웃 너무 세다 클래치업까지 와 이방격 없때 이방격, 이방격. 자, 와. 진짜 너무하시네, 진짜. 진짜 너무하시네. 저 무지막지한 암멸 같은 괴물로 사람을 이렇게 때려? 사람을? 나도 사람 많이 때렸지? 막기 어. 급급하다가 끝나겠네. 아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오늘따라. 자, 우리 테리. 필살기가 업보청사. 맞네. 내가 많은 사람을 일찍 으로 때렸으니까 이게 맞게 좀 참아줘야지. 아, 예. 잠깐 꿈을 꿨었는데 초간격 필살기고 나발이고 와, 맞아. 맞아. 딜이 이 정도였지. 지금 내내큐 지금 잡을 사람. 내큐또 잡을 거면 이번에 3반경한번 보여줘라 진짜. 부탁할게요. <웃음> 아니, 어차피, 이 덱으로 뭐, 내가 이 덱, 덱파리 할 것도 아니고, 이걸로 주작 한번 하자. 야, 우리 사방경 한번 나오고 완전 유튜브 디비쁘자, 한 번. 사방경 어, 한 번만 제발 좀. 아, 세상에, 세상에, 크릴 덱으로 때리려고요 모르,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아니면, 진짜 모르는 척 하는 거요 때리겠네. 때리겠네. 3방경덱 <웃음> 안, 안 해, 어? 해줄 건가? 3방경덱 자, 부탁 한번 합니다. 사방경. 저분 센스가 있네. 딱 봤을 때, 덱이 이상해. 어, 구스형 덱이 지금, 아, 저것도 3시리즈 하시네. 자, 자, 부탁합니다. 자, 3방격 대화 아, 해주신다. 해주신다. 가자. 빡, 빡, 빡. 불카운다 <웃음> <풀카운트> 빡. 나려말이지 <웃음> 날여봐야 <웃음> 빡. 크렉션. 빡까지. 왜 이렇게, 뭐, 이게 다야? 여러분, 3방격. 이제 봤으니까 됐죠? 나 오늘 방송 그만할게. <웃음>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나,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웃음> 나갈까? <웃음> 실망한 매수마일. <웃음> 매수했는데, 3방격이 다 터졌는데, 딜이 옵니다. 빡! 와 크릴 건데 막, 크릴 건데 버틴 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크릴 거 맞으면 죽어야 되거든, 진짜? 버틴 거 진짜, 이거 사리엘 리뷰 맞네. 사리엘 리뷰하기 도와주시는데, 지금? 이봐봐. 사리엘 계속 반격, 방격... 봤나? 이게 사리엘이다. 자, 이번에는요, 사리엘 또 자세 볼게 사리엘 또 자세 잡아볼게요. 필각하고 6,400. <웃음> 한번 좀.. 와.. 어때 어때? 어때? 어때? 회열리한 번만 갈게 보자고 그러고 보니까 회열리한번 쓰게 부탁 좀 합니다. 와딜 <미더러워> 봤나 방금? 딜 봤나? 죽겠네 이번에. 한장더 있어요? 없구나. 한장더 있는데 안 써주신 <미더러워> 걸 수도 있어. 조금만 살살 부탁할게요. 조금만 살살. 조금만 살살. 조금만 살살. 조금 살살. 조금 살살. 아.. 죽을 것 같아. 아 이거.. 아 유튜브가 감사합니다. 이거 유튜브 이거 시청자 매수 성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굴 마이.. 비굴마일이 이걸.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빡! 야, 왜 30원 밖에 안나오 야, 이거, 뭐고, 이거? 야, 빡!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타운에 우리 이걸 하나 보기 위해서, 그렇게, 선반격을 <웃음> 한번 보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나 진심이었었나? 겨우 저 정도 뒤을 보려고. 고 싶었어. 우리 추억이. 말하고 고맙 <목소리>